싶어했던 바다로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바다는 좀 평범한 곳이 아니고 사막이 있는 곳이라고 사막으로 들어왔습니다 <웃음> 웬만하면 선글라스안 끼는데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너무 눈부셔서 그래서 미도치 않게 이렇게 멋을 부리게 됐습니다 n g 되게 이상한 n g with a s 어 n g I'm a song with a song. I'm a song 어 i 게 h a song. 바다 쪽으로 모래가 차가워 <목소리> 다다다. 정말 사람이 정말 없어요. <웃음> 진짜 래사장 이렇게 발자국 없는 건처음봐게이 <웃음> 이게... 이건 꽃게의 흔적 우리 귀여워. 먹을 거 근데 없어. 뭔가 기대하면서 오는데. 냥냥냥냥. 뭐 뭐줄줄 아나봐. 얘도꽤 가까이 왔어. 아 근데 우리 먹을 거 없잖아. 다 날라와 뭐지? 우리한테. 얘네 뭐지? 아, 어얘 뭐지? 어, 우리 탐색하러 왔나 봐 <웃음> 우리 죽은 고긴인지 하는 거 아니야? 죽은, 죽어 죽어가네 걔도 오고 있어 얘네 뭐지? <웃음> 야 이거 찍어봐 찍고 있어 지금 계속 얘 뭐지? 얘네? 하다 하다 갈매기가 따르네 <웃음> 너무 귀엽다 고네 뭐야 귀엽게 우아새우깡이라도 있으면 좋우고우우깡이 없어 이렇게 가까이서 보기 처음 없다는 걸 알았어 잘가 서우 아저로뭐 <웃음> Hahaha. <laughs>